라르님, 네 이거 따라할 수있을나 어디 갔어? 오, 물그 멀리 갔어. 이런 걸따라하죠 제가. 이거 이거 이거 와봐요. k t 텍한테 손과 스텝이 완벽해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 정도 돼야죠 <웃음> 누구 돌고 있다고요? 여기, 여기 어. 돌고 있어 돌, 돌 돈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좀, 좀, 좀 온이 여기 이아니몇명이 우리 가야될 것 같아. 구하로 가야될 것 같아. 끝으로 해서 돌아다갔어요 지금. 아, 나미다 오우! 빨리 살아야돼, 빨리 살아야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야, 2번... 았어 봐라, 여기 2번 핑에 있거든? 살려봐, 살려봐. 대사님, 제가 살려봐. 여긴 과. 헬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 잡았어 잡았어 다 잡았어 <웃음> 와 힘들다 와 이거 다 살았다 와 대박 대박 야발로와 <웃음> 존나 위험했다 이번 일 와.. 아, 다 존나, 존나, 존나 위 <웃음> 바위 주시전 시켰어? 이제 요시야 이한팀오른쪽이한 팀? 이거.. 약간.. 후라이드 냄새 나아 아 친구야 부섭다흑백이가 없는 나는 한이어 한주의 한입니다. 하게 안 나오네. 진짜 힘들어 아 네, 이거 위험하다. 위험도 위험해요. 와 고장 났나 봐. 데코트 엔진은 안거 같아. 그러니까. 고장 난거같아 내가 써도 엔진이 느리게 안맞더라화 화염병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다. 연막 타이든 뭐든 착각 안 나오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